네 안녕하세요 신유부동산입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원룸은 터미널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희망원룸입니다 도보 1분 거리에 무료 공용주차장 있고요그 옆으로 편의점도 위치해 있습니다 터미널과 거리가 가까워 통근 버스를 타고 움직이시는 회사원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